안녕하세요 어, 오늘 이제 2주차 됐어요 음, 기존에 입었던 탑을 한번 입어 봤는데 전에 안 나오던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음, 첫 주차에 비해서 붓기가 좀 빠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,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어,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, 통증이 가슴은 아예 이제는 통증은 전혀 없고요. 1주차 때는 가끔씩 오싱거리는 느낌이 좀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. 대신에 어, 지방을 뺀 다리에서는 아직은 조금 감각이 다 들어, 돌아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첫 주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어, 앉을 때나 일어설 때 이럴 때 조금 아주 조금 불편한 점 빼고는 음, 걸어 다니시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지금 좀잘 먹으면서 어, 잘 유지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셔서 음, 이대로 쭉 빠지지 않게 유지 잘하고 다시 후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